고혈압 고지무위반이나 겨울 2월경 만취로 저체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 524-967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 내용은 우리 강의 718회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주요 쟁점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쟁점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망인은 보험가입 이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당시 청약서에 최근 5년간 의사로부터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고 투약 등 치료를 받은 의료행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망인 등으로서는 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이 수익자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되고 있는 바 원고의 입증에 의하여 망인의 이 사건 사망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저체온증에 따른 것인 이상 피고로서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